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어깨위의 요정 MC 레이라입니다. 모험가님,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하이리 연애 어떠셨나요? 우리 모험가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자리였기도 했고 또 직접 참석을 해주신 자리여서 더욱 뜻깊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나 검은사 모바일 모험가님들께서 기대를 해주셨던 드라카니아가 그 등장을 알렸죠. 이번 주! 용해 불꽃 드라카니아와 관련된 이벤트 소식 잔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용해 불꽃 등장! <웃음> 기간은 7월 2일 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7월 12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이벤트 지역에서 적재합을 통해 용해 불꽃 아이템을 획득하실 수 있는데요. 획득하신 이 아이템은 마을 n p c 라피베드 마운틴에게 감정받아 다음 보상 중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요 용의 불꽃 획득 매일 임무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7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7월 12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주어진 임무를 완료하시면 보상을 매일 얻을 수 있는 이벤트죠 용의 불꽃 3개 획득은 유물 파편 5만 개로 용의 불꽃 5개 획득은 빛의 성수 100개로 교환 가능 마지막으로 용의불꽃 7개를 획득하시면 용의불꽃 10개를 이벤트 배너에서 추가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임무는 매일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초기화됩니다 세 번째 이벤트입니다 신규 클래스 드라카니아 레벨 달성 이벤트 기간은 7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7월 26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검은사막 모바일은 새롭게 등장한 드라카니아를 생성해 레벨을 올리고 보상을 받아보세요 10레벨부터 70레벨까지 다양한 보상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70레벨 달성 시 블랙펄을 무려 1000개나 획득할 수 있습니다 드라카니아 열심히 성장시켜 보자고요 네 번째 이벤트 드라카니아 프리미엄 출석부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7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8월 2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드라카니아를 함께 성장시켜 나가면서 매일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 로그인만 하시면 획득 가능한 보상들로 드라카니아를 성장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총 21일짜리 출석부고요 용의 불꽃과 심연 유물상자, 블랙펄 등 종류별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모험가님들 매일매일 검은사 모바일에서 만나요 네 이렇게 해서 7월 1주차 이벤트 업데이트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검은사 모바일에 드라카니아가 등장하면서 잔뜩 이벤트와 보상을 들고 왔는데요 원가님께서 드라카니아를 설레는 마음으로 신나게 플레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주 새로운 이벤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